고고 재밌게 사냥꾼은 2021년에 출시된 공포게임 미틀 라이트메어 2의 추격자다 외형은 머리에 천을 뒤집어 쓴 사람의 모습인데 천에 눈구멍이 하나밖에 없다 사격 실력이 뛰어나다 공식 코믹북에서는 식스가 던진 조그마한 돌멩이도 총으로 쏴병 중했다 공략 방법은 사냥꾼이 총을 쏘려 할때 주변 지형지물 뒤에 숨어 총알을 막는 것이다 참고하도록 하자 눈이 매우 나쁘다고 한다 때문에 빛과 청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사냥꾼이 플레이어를 향해 불을 비추면 바로 숨어야 한다 정신이 나갔다 멀쩡하던 가정에 침입해 일가족을 다 죽이고 집에는 죽인 생물체들을 박제 해놨다 어깨에 솜이 튀어나와 있어 살아 움직이는 소민형이라는 팬들의 뇌피셜도 있지만 제작진들이 밝힌 바는 없다 마지막에 자기가 쏜 총에 자기가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죽음이 허무하다는 평이 많다